어제도 제그 와이프가 스파크 타고 다녔는데, 애들이 그래요. 스파크 타고 다녀서 무시받은 것 같다. 어제 어디서 쫓겨났다. <웃음> 제가 마티즈 탈땐 몰랐어요. 근데 제가 학당해온 분 중에 이제 또 저를 좋아해 주신 분이 이제 가끔 와서 밥을, 저, 제일 외로울 때 면회에 와 주신 분이 있어요. b m w 예요 타고 돌아다녀 보니까 인생이 달라요. 어, 이상하다. 달라요. 어딜 들어가도요. 주차장 경비저씨가 화를 안 냅니다. 와서 이렇게 온화하게 접근해요. 어떻게 같이 상의도 하고 근데 마티즈를 타고 가면은 저리가 이거거든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긴 아니야. 저리가. <웃음> 나가. 그래서. 근데 이게요. 차만 이럴까요? 우리 스펙 따라 사실 이렇게 달라요.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신 분들 금수저 분들은 사실은 삶에 삶에 큰이 질곡 없이 가고 계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만한데 왜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지? 이거 마티즈를 타고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. 좀 여력이 되시면. 이렇게 해서 역지사지가 제일 중, 좋은 거 아니니까. 역세자를 해보면 그렇게 지나가던 차도 더 빵빵 대고 가고요. 아무튼 와서 누가 와서 아무튼 지랄을 합니다. 아무튼. 예전에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버스가 와서 계속 경적을 울려 비키라고. 보통 다른 차는 이런 일을 안 당할 것 같은 일들을 당해요. 작은. 차.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저는 계속 관찰하던 버릇이 있어서 동물, 그 강아지를 관찰하면 제일 강은 작은 요크셔 있죠. 이런 애들 근처 가 보세요. 이빨 드러내고 막 화냅니다. 그럼 작은 게왜 저래? 한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많이 당했구나. 그러니까 작다고 큰, 그니까큰 사람들은 몰라요. 큰 사람들은 지나가기만 마티즈 타고 다니시면요, 다른 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약간 휘청합니다. 뭔가 영향이 와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당해 봐야 한다는게요. 그 작은 생명체들의 입장에서는 큰 사람이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죠. 그러니까 자기 보호를 더 해야 되는. 이렇게 서로 다르게 살고 지금 한한 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차원대를 살고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원만하게 한다는 건요.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더 원만해지지 않을까요? 우리는 어차피 찌그러져 있어요. 사실 내 처지 밖에 걸잘알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제가 이, 이 말씀 드린 거는 찌그러진 채에서도 원만한 맛을 낼수 있다. 그리고 닦은 만큼 더 원만해진다. 근데 원만해지려면 결국 양심의 소리 듣고 남의 입장을 진지하게 배려할 때 원만해지지 절대 원만해지지 않습니다. 자기가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제일 옳아요. 남들이 다 사기꾼이지 난 제일 옳아요 그런데 역지사지를 자꾸 하면요 내가 틈을 줬구나도 보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여요 저 사람 입장에서 이럴 때 욕심을 냈겠구나도 보이고 다 용서하자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내가 더 현명한 처신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황도 모르는데 현명한 처신 하긴 힘들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원만하자는 말씀드리는